그냥, 어 일정한 시간동안 어 일정한 시간동안 아, 그런거예요요 네? 네. 지금. 일정한 시간동안. 일정한, 시간 아, 일정한 시간동안. 네, 일정한 시간동안. 일정한 시간이 뭐 1초가 될 수도 있고 일부일 뭐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일정한 시간동안 뭐라고요 일정한 시간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화의 양 어? 조선이한 단면을 지나는? 다 네, 네의 양이군요? 네. 오오오오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네. 오오그오오오오오요그오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를오오오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오오오오오오오 아, 네. 이제 좀 되는 오 같습니다 어 아, 그럼 Q는 IT 이거 외워야 되나요? 오 네, 그... 이거 그오오요요워야 돼요 어 Q는 IT 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아,